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킨텍스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에 들렸습니다. 2021년 넥소 수소차 전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럭 양산에 성공하여 수소차 관련 새로운 양산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넥소는 2020년 2월 19일부터 쭉 해서 만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넥소 수소차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박이 가능합니다. 수소차이자 일반 차량과 사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 트렁크를 열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수차가 나와있는 넥소는 모던과 프리미엄이 있고 모던은 타이어가 17인치 프리미엄은 1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을 보면은 모던은 6765만원 프리미엄은 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그 다음 국비지원 이렇게 해서 차량당 3 5 0 0만원의 지원을 해 줍니다 보조금을 갖다가 공제를 하면 실제 차량 가격은 모던을 보면은 3265만원 프리미엄이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 계신데요. 보시면서 제가 수소차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650 킬로 정도 달릴 수가 있고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에어컨을 켜도 깨끗하고요. 공기청정 모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박 시에 한 여덟 시간 정도. 에어컨을 켰다 해더라도 전기 소모량이 5 0 k m 정도 달린 주행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큽니다 충전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충전소가 44곳이고 서울에는 고작 4곳인데 그것도 두곳은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두곳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자체의 보조금이 계속해서 차량 대수당 줄 것인지 아니면 차량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구매를 해도 대기일수가 굉장히 깁니다 아, 보시면은 선루프 기능 잘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공기청정 모드로 모든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차의 수소 비용입니다 전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실제로 가솔린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의 수소 비용을 보면 수소 연료탱크의 용량은 최대 6킬로 정도 되는데 킬로당 충전비용이 8800원입니다 그러면 6킬로를 8800원 하시면 52800원 이것이 600킬로에서 650킬로를 달리니까 실제 최근에 연비가 좋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차값이 보조금이 실제 3500만원이 계속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차값은 비싸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 두번째는 이 충전소에 충전기에 잦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수소차의 압축기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산화율이 4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기술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주입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번째로는 전기보다 비싼 비용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굉장히 대량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소차는 수소를 운반하는 대행 탱크롤리가 사실은 서울시청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압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부지 확보 이걸로 인해서 해모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에서 나와 있는 넥소 수소차에 전장은 4,670mm, 차폭은 1,860, 높이가 1,630mm. 최고 출력이 113kW, 최고 속도가 177kW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복합 연비로서 모더니 96.2kW, 프리미엄이 93.7kW입니다. 제2의 세컨더리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